쭉 밀어내고 스탑 자 이때 여기로 민다 여기로 민다 라는 느낌보다는 다시 처음으로 여기랑 여기로 민다 라는 느낌 이렇게 그럼 방향이 살짝 달라지죠 자 그럼 여기서 꺾으면서 살짝 들고 이렇게 자 백스윙 쭉 밀어서 살짝 들어서 꺾었죠 자 왼발 밟으면서 양팔이 아래쪽으로 교차 이렇게 교차가 돼야 되는데 뭐 왼발 밟으면서 왼팔이 당겨지면서 교차가 돼 이렇게 높아 이 구간이 낮아야 되는데 이렇게 팔과 클럽은 최대한 아래로 낮게 보내면서 몸은 올라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동작까지만 그렇지! 자, 그랬으면 여기서 살짝 들면서 꺾고 그렇지! 됐으면 여기서 왼발 살짝 밟고 일어나면서 돌고 이렇게 몸은 높게, 팔은 낮게 자, 몸 돌면서 첫 번째 동작 뻗고 꺾으면서 들고 밟으면서 일어나고 훨씬 낫잖아, 이게 자, 서브 잡고 백스윙 돌면서 뻗고 꺾어 올려서 일어나면서 아래로 뻗고 훨씬 낫잖아 자 백스윙 돌면서 뻗고 꺾어 올려서 몸은 위로 팔은 아래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돌면서 뻗고 그렇지 거기서 꺾어 올리고 이렇게 자 그랬으면 왼발 밟으면서 왼쪽이 돌고 이렇게 몸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 그럼 그때 다시 올라가봐요 자 몸은 자 밟고 일어나면서 돌때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같이 다 아래쪽으로 공쪽으로 펴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스윙 강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 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쭉 넘어갈 거야 응. 너무 저쪽으로 보내는 스윙을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리는 스윙을 강하게 해요 그렇지, 자 돌면서 뻗고 꺾고 올려서 다운스윙 오케이, 지금처럼 밟고 이렇게 이 회전이 조금 약해 이 회전이 이 허리의 회전이 조금 약해 이게 조금만 더 강하게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돌면서 멀리 일어나고 자, 돌면서 뻗고, 꺾고 올려서, 양팔 모으면서 하체. 그렇지, 지금처럼. 하체는 돌면서 일어나고, 양팔은 아래로 모으고. 자, 오늘은 드라이버를 쳐볼 거예요. 자, 지금 이게 7번 아이언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거, 그리고 이게 드라이버 오늘 새로 배울 건데, 자, 눈에 보이는 차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있는 대로 다 얘기해봐요. 보이는 대로. 일단 길이, 그리고 헤드의 크기. 네, 이렇게 다르고 헤드의 각도가 달라 아... 7번 아이언은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얘는 거의 안 누워져 있고 자, 그리고 이 헤드가 크잖아요 아까 무거워 보인다 그랬지? 네. 이 속에 다 비었어 그래 실제로는 얘가 훨씬 더 가벼워요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헤드 있죠? 이 헤드의 무게가 대략 한 250에서 270g 사이에요 계산하기 편하게 260g이라고 잡고 딱그 사이 자, 드라이버의 이 헤드가 180g에서 200g 사이에요 훨씬 가벼워 거기다가 이 샤프트가 50g 그립이 뭐한 40g 정도 거기다가 샤프트는 얘도 무거워 90g짜리야 네. 그러니까 전체 무게는 골프는 채가 짧아질수록 더 무거워져요 채가 길어질수록 더 가벼워지고 왜? 무겁고 길면 어떻게 휘둘러 여태까지 한걸 정리해보면 은 자. 체가 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멀리 떨어져서 해야겠죠. 그리고 체의 각도가 달라. 많이 달라. 그러니까 얘는 공이 되게 쉽게 떠요. 근데 얘는 체가 딱 봐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잘안 떠. 그래서 공을 중앙에 놓고 치는 게 아니라 얘는 왼발 뒤꿈치 선상에 놓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헤드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폭이 깊어요. 근데 얘는 얕죠. 그러니까 얘는 바닥에 놓고 쳐도 체 중앙에 공이 맞아. 그런데 얘는 바닥에 놓고 치면 은 공이 여기에 맞아요. 공의 중앙 부분에 맞을 수 있기 위해서 얘는 티 위에 올려놓고 쳐요, 우리. 드라이버는 이렇게 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얘는 절대 체가 땅에 닿으면 안 돼요. 공 맞는 순간 채가 땅에 닿는 수가 너무 위쪽 맞겠지 살짝 떠서 맞아야 돼. 얘 그냥 편하게 잡아봐요 원래 잡던 대로 자 그랬으면은 거기서 얘로 바꿔 잡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러면큼 멀어야 되잖아 그렇죠. 어, 사람 몸의 움직임은 똑같아야 돼 손목의 각도만 바뀌는 거야 음... 자 공은 왼발 그리고 채가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스윙 아크 설명해 준적 있죠 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이 아크 너무나 당연하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휘두면은 르 채가 길어지면 아크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밸런스가 필요해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돼 그래서 7번 아이언보다 조금 더 넓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은 나머지 똑같아 그냥 치세요 자, 자 백스윙 돌면서 뻗고 꺾어서 몸 일어나면서 돌고 오 이렇게 생각보다 쉽죠 자 그럼 여기서 돌면서 뻗어주는 거 똑같아요 자그래 꺾어서 올리는 거 똑같아 자 그럼 왼발 밟으면서 허리가 돌때 팔이 모여서 쫙 펴져야 돼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와서 쓸면서 지나가고 마지막에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체가 길고 그러니까 공도 왼쪽에 있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여기서 클럽을 던지지를 못하고, 붙잡고 간 거야. 그니까 러이 공을 이렇게 찍어 친 거예요. 자, 돌면서 뻗고, 꺾어 올리고, 거기서, 자, 돌면서 뻗고, 꺾어 올려서. 자, 지금 팔은 가만히 있어요. 자, 밟고, 일어나면서 돌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돌고, 이렇게. 자, 이때 다시, 자, 백스윙, 스탑. 천천히 밟고 일어나봐요. 팔이 쭉 펴져야 돼, 이미 여기서.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맞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쓸면서 지나가겠지, 이렇게 여기서 자, 밟고 일어나면서 돌아봐 이제 뻗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찍혀 맞지 동작이 느리고 길어야 돼자 돌면서 뻗고 거기서 몸은 높아지면서 두 팔은 오늘은 여기까지